n 가 g 무아 no mua kao Ninam jal bunjo, gunok sodo o r a s o e t a n g a t a Negagi w e l d r n i g n a m j a g a l 기 d i t a n s <empreo> <sing> a <cuando onions functional> <sing> r <Phupsört> 널여떻게 대해주니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확인는 어느 전 같니 지금 내가 바라보는 눈물 오늘을 바라보니 여기 아니가면 니가 너무 아까워 니남자본 네 적은 없어도 뭐라 설명할 순 없어도 m i o pe nega Ma n i n g y a gata n e g a g i werol j o Jebal na roba kuja Jebal na roba kuja Jebal na roba kuja Jebal na roba kuja Jebal n a 자 g 누 a g a nugu ni nok ireke hoja, m e o e r o u a n e hoja, n a b w a j i g e i k i b i y 지금 내가 바라 a b r a f 바 n 보니 그게 아니 o brafoni yogi a ni ramyan niga no m u a 내 a w o ni nam ja bun jogunop Jebanaro bakuja Jebanaro bakuja Jebanaro bakuja